여기여기서소리 내야 되는데 아, 여기 가까이 가서, 해야지 여기 서여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가여가 여기 서여 사과일 사과, 어? 엄마? 한안 이제 맵어 <웃음> 꼬북집을 위해서 ASMR을 하고 싶다고 하셨죠? 여기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화베기. 뭐. <웃음> 화베기 맞나? 어머나 하나 먹어보자. 어, 갑자기 초코맛이. 엄청 맛있어. 어, 고맙다! 엄청 맛있 음, 맛있다. 너 음, 맛있다. <웃음> 콘스포맛. <웃음> <콘스프맛. 웃음> 우리 저번에 찾았던 거야. 응둘다 말. 있어 같이 한번 먹어볼게 응이렇 같이 먹어봐야겠다 응 음. 이게 <웃음> 쎄 말하는거야 음. 어떻게 녹음됐을까 궁금하지 않아? 그렇지? 사각 사각 소리야. 음. <웃음> 너 너희들을 그냥 먹. 어머 얼굴 들어가. 어머 얼굴 얼굴 들어왔다. <웃음> 음. <웃음> 아 저기요 아줌마님. <아주머니>. 음. <웃음> 눈 깎고 먹여줄 테니까 이게 초코 맛인지 콘스프 맛인지 맞춰보기. 어때? 응. 잠깐만. 아, 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누가 아, 봐야지? 응. 애리 먼저. 음, 포코. 음, 딩동돼 응. 보면 안 돼. 어. <웃음> 봤어? 음. 봤어. 음. 그럼 음. 내가 이제 해야. 내야지. 계란? 계란은 응. 뭐야? 계란은 뭐야? 내가 먹 뭐야? 줄게. 은 뭐야? 계란은 뭐야? 계란은 뭐야? 계란은 뭐야? 콘란은맛이 계란은 뭐콘 계란은 이야 계란은 어, 야, 야, 벌써 확인해 보인다. 아, 아, 아, 아, 걸려버렸다. 너, 희데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아, 마지막 한입시만 먹고, 치워. 안 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 똥으로 거북이 나온단 말이야. 한다고. <웃음> 저기요, 그냥 이런 AS만 하지 말고 그냥 드시죠. <웃음> 야, 이거 너무 없잖아. 응, 그거 나 빵거 그리고. 응? 빵고 뭐 저기 얼마나 더 맛있게 드시려고요? 저기더 음, 맛있어? 더 맛있어. 끝불 안끄고눈감고 먹으면 되잖아. 응, 음, 더 어두워서 엄청 맛있어. 이제 그만. 음. 이건 그만 먹어 이건 먹을 거야, 이건. 응. 음. 아니야, 이제 그만. 너 너무 망한, 너희도 너무 많이 먹어. <웃음> <웃음>